에서는요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two different hand motion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른손이 뛸 동안 왼손은 붙이고 있어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른 모션을 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죠? 오른손은 때리고 왼손은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곡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. 있어야 돼요. 되죠? 붙이고 이번에는 같이 붙이고 그래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이 곡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영어에서는요 Hand Coord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손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제어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머리가 좋아진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, 두 번째는 두 손에서 리듬 패턴을 체인지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자 사템 펄트로 가보면 왼손은 에이스 노트가 나왔다가 팔브누표가 나왔다가 그다음 호르노시 나오죠. 그리고 이 똑같은 리듬을 오른손이 받아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리듬을 서로 바꾸잖아요.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리듬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리듬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들려야 돼요 아시겠죠?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테크닉이 될 테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Right hand starts on middle C Left hand starts on bass C So both starts on the C, tempo, one, two, three, go. One. 그냥 <목소리> 이스